이 콘텐츠는 오네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50만원으로 주식한지 2년이 조금 넘어가는군요. 어느덧 제 계좌는 4천만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식 경력은 5년이 넘어갑니다만, 실제 꾸준히 수익 낸건 2년 전부터인 것 같네요. 비록 큰 돈은 아니지만 조금씩 조금씩 풀어가는 계좌를 보면서 올해 대학을 졸업하는데 마땅한 능력도 없고 직장 구하기도 힘들겠지만 그래도 위안이 되네요. 그나마 중독 같은 데이트레이딩을 끊고 재미삼아 시작한 영어가 어느덧 토익점수 900대를 넘나들고 있네요. 마치 주식 계좌가 불어나듯이 제 가치도 불어난 느낌입니다. 생각해보면 수익 나기 시작한 건 데이트레이딩을 그만두고서 붙어였을 겁니다. 중독과도 같은 데이트레이딩 저같이 간이 작은 사람에겐 어울리지 않는 매매기법인가 봅니다. 데이트레이딩을 안하고 단기 투자해볼까 해서 주식같지도 않은 계잡주를 싸다고 사놓고 기다리다가 상패도몇번 당해봤습니다. 그렇게 날린 돈만 300만원이 넘을 겁니다. 날릴 때마다 친구랑 술 한잔하고 다음날 또 다시 주식을 시작하기 위해 50만원을 주식 계좌에 넣고 냈었습니다. 언제나 시작은 50만원이었네요. 요즘은 참 즐겁게 삽니다. 남들은 취업 준비한다고 바쁜데 전 취업 걱정이 안드네요. 비록 지금 주말엔 피자집에서 알바를 하고, 평일엔 학원에서 강사하고 있지만 그래도 만족합니다. 제 삶에. 주식은 주식이고, 제 생활비는 생활비니깐 직접 벌었어야겠지요. 그냥 평생 주말에 알바하고, 평일엔 강사하면서 이렇게 살아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제 그릇은 아마도 이것밖에 안되는 것 같네요. 지금은 데이트레이딩 안합니다. 개잡주도 웬만하면 매수 안합니다. 아니 절대로 매수하지 않습니다. 세력의 급등 패턴을 파악하거나 매매 수급을 이해하거나 차트 흐름을 분석하거나 그런 건 역시 저에겐 너무 어렵더군요. 전 역시 주식을 잘 못하나 봅니다. 그래서 그냥 공같이 주식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모 종목을 분할 매수하기 시작했는데 친구는 이 평선 다 깨졌는데 왜 사냐고 욕을 하더군요. 그말 듣고 보니 깨지긴 다 깨졌더군요. 어찌될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내가 사니깐 역시나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한 악재도 뜨네요. 최대적자 기록이니 어쩌니 그래도 괜찮습니다. 제가 제 생활에 열심히 살아간다면 주신도 제 마음을 아는지 항상 수익을 주더군요. 사실 낮엔 학교 가야 하고 오후엔 학원 가서 일해야 하기 때문에 주식할 시간 거의 없지만 그래도 매수해야 할 종목이 있으면 학원에서 잠깐 매수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KB금융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팔고 새로운 종목을 매수하는 것도 거의 한달 만인 것 같네요. HTS 들어와 보는 것도 참 오랜만입니다. 제 접속 아이디가 기억 안 나서 몇분 동안 고민했네요. 주식이라는 게 공부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초보라고 못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저 큰 욕심 없고 여유로운 자가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1억원도 돌파해보고 싶은데 이것도 욕심인 것 같고 그냥 여유롭게 살렵니다. 상위 3위 10%의 투자 비법 공개 이것은 상위 3위 10%의 비교적 우등생들이 쓰는 비법입니다. 여기엔 외인들과 일부 개인 투자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1위 퍼센트 안에 들려는 욕심은 없습니다. 그저 꾸준한 수익이라면 만족하는 자들이죠. 1,2%에 속하는 놈들은 우주인이고 신이고 괴물입니다. 인간 따위가 감히 흉내 낼수 있는 놈들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 평범한 인간이 범생이처럼 꾸준히 수익 낼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죠. 자, 주식에서 수익 내려면 일단 종목을 잘 선택해야겠지요. 종목은 어떤 걸 선택하느냐? 오일선을 뚫으며 강하게 치고 올라오며 여러가지 호재나 앞으로의 성장성이 기대되는 종목이어야 할것 같죠. 사실 이딴 건다 필요 없습니다. 의미 없죠. 종목 선택할 때딱 하나만 보십시오. 이게 우량주냐 쓰레기냐?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주식 사려면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제발 쓰레기를 돈 주고 사는 바보는 되지 맙시다. 자, 종목도 선택했고 이제 매수를 해야 하는데 그럼 언제 매수하면 되느냐? 가격 살때 매수하면 됩니다. 그럼 지금 가격이 싼 건지 비싼 건지 어떻게 아느냐? 어차피 비싸고 싼 것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차트 보면 답 나옵니다. PER이나 PBR과는 무관합니다. 고평가니 저평가니 그런 건 전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싸다고 샀는데 가격이 더 싸질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주식 저업도 모르는 내가 최저 가격에 산다는 건 욕심이지요. 나보다 더 싸게 사는 사람 좀 있어도 괜찮습니다. 자, 아, 이제 매수를 했으니 팔기만 하면 되는데요. 언제 팔면 되느냐? 수익날 때 팔면 되지요. 그때까지 우린 뭘 하면 되느냐? 그냥 직장이나 열심히 다니고 가족한테나 잘해주면 됩니다. 아, 너무 주식에 신경 끄고 살면 안 되니깐 최소한 저녁에종가정도는 확인해주면 됩니다. 이것이 제가 오랜 기간 동안 노력과 피나는 연구 끝에 개발한 반드시 수익 내는 필승 전략입니다. 어렵죠? 감히 일반 개미는 흉내도 못낼걸요. 어이쿠 오늘 매수했는데 당연히 하루종일 HTS 봐주는 건 기본이지. 어이쿠 오늘 매수했는데 다오지수도 보고 자야지. 어이쿠 2%나 하락했네 손절할까 말까. 게시판 들락날락 좋은 정보 어디 없나. 어이쿠 오늘도 장이 끝났네. 내가 산 종목들 차트연구나 하자. 이런 페인짓은 이제 그만하렵니다. 싱싱한 우량주를 떨이 가격으로 매수했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저 홀딩하면 됩니다. 자 지금 당장 국내 최고의 우량주만 모여있다는 코스피백 종목들 낱낱이 차트를 뒤져보세요. 이 방법이 모든 종목에 딱 들어맞는답니다. 어차피 오르락내리락 기관과 외인들의 쇼일 뿐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가격 싼 종목은 반드시 추가 방어해줍니다. 걱정을 붙들어 매세요. 코스닥 개잡주의 세력과는 차원이 다른 거물들입니다. 저는 주식할 때 정말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실에선 물건 하나를 살때 조금이라도 싸게 살려고 발악하시는 님들이 주식할 땐 주구장창 올라서 비싼데도 못 사서 안달인 님들이 많습니다.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주식 가지고 밥사 먹을 수 없습니다. 다시 팔아야 할 텐데 그렇게 비싸게 산 주식을 더 비싸게 누가 사줄까요? 누가 또 사주면 다행이긴 한데 안 사주면 헉. 그럼 누가 사줄 때까지 가격은 폭락하게 될 겁니다. 주식 자칭 고수들은 그럽니다. 가격을 따라가지 말고 추세를 따라가라고 추세 따라가서 수익 내면 코스피 고점 찍을 때 주식 산 사람들 다 부자 되어야 합니다. 가격 대충 쌀때 사두면 반드시 수익 납니다. 불경기라서 주가가안 오르면 어떻게 하냐고요. 걱정을 붙들어 매시라니깐 외인과 기관 그들이 누굽니까? 코스닥의 잡주 세력과는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주가 방어를 아주 환상적으로 해줍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 자산을 보호해주는 기관과 외인들입니다. 제가 주식을 2 9 0 0 0 원대에 가격 싸다고 산 적이 있는데 어이쿠 며칠 만에 마이너스 25%까지 하락하더군요. 어이쿠야 앞이 캄캄했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보람상조의 도움을 요청하려다가 걍 신경끄고 직장이나 열심히 다녔습니다. 한달 정도 신경껐더니 플러스 10% 수익 중이더군요. 냅다 팔았지요. 아마 역시 내가 팔면 더 오릅니다. 죄기랄 점. 아무튼 기관과 외인들 진짜 웃깁니다. 결국엔 주가 다시 올려줄 거면서 아주 쇼를 합니다. 기관과 외인들 쇼나 구경하면서 우린 수익이나 냅시다. 쇼를 해라 쇼를 해. 아 마지막으로 기관과 외인들은 쓰레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간혹 그들도 쓰레기를 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주가 방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초단타 치려는 개수작일 뿐입니다. 쓰레기를 돈 주고 사지 마세요. 그런 건 주가 방어 안 해줍니다. 하긴, 제 정신이 아니고서야 쓰레기를 돈 주고 사진 않겠죠. 쓰레기를 대출까지 받아서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던데, 그거 제 정신이 아니죠. 또라이 중에도 상또라이입니다. 싱싱한 채소를 싼 값에 사듯. 싱싱한 우량주를 싼값에 사서 여유롭게 느긋하게 외인과 기관의 쇼나 구경하면서 최저 바닥에서 못사도 좋습니다. 최고점에서 못팔아도 좋습니다. 직장이나 열심히 다니고 마누라나 잘 챙기고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아 수익나면 어려운 사람이나 조금씩 도우면서 그렇게 살고 싶네요. 행복한 생활 즐거운 주식입니다.